광고 협의회 FM 98.9MHz MBC 경남 창원 제1FM 방송입니다. HLA PSM, F 국가 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 드립니다.